N, N을 4로 해 놓고 K를 2로 해 놓고 음. 그럼 얘는 4, 3인데 P4, 2는 2고 P4, 3은 1이니까 이게 틀렸다고.. 그럼 얘도 네. 구했으셔가지고 어 맞아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게 약간 일반화를 시키고 싶다고 했잖아? 네 음, 선생님도 그 일반화 시키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봤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장 큰 수가 얼마가 되는거야 얘는 7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나가겠네 그지? 네 얘같은 경우에는 음 어디서부터 나갈까? 6에서부터 나가지 않아? 그지? 음. 네네네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수가 얼마가 되겠어? 뭐 이게 네. 딱 1? 1? 1? 이미 있는데? 아 요거 해가지고 절반씩 나눠가지는거?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해서 1,4,4 4. 이렇게 만드는거 맞니? 요런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거야?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음. B하고 음. S를요 음. S? 이렇게 막 뭐.. 직합의 분해이라고 하던가? 그거 p 뭐뭐하고 s 뭐뭐를 이렇게 음. 막 자세하게 이해를 못한것 같아요 그 이렇게 그냥 뭐 pn,n은 1이다 뭐 pn,k는 음. pn-k를 1부터 k까지다 막 이렇게만 할지 자세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음... 이거 집합의 분말인 건 맞아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서 이제 좀 그... 해보겠다 싶으면 은그 기준을 이제 하나를 삼아서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?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큰 수에서 작은 수해가지고 분할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? 그 생각을 한 거지. 생각할 시간은 좀... 아 설마 이거 막 뭐냐 그거 뭐라고 하지? 1부터 100까지 숫자의 합을 부활했을 때 뭐... 양쪽 끝 합은 100이니까 50개가 있으니까, 뭐, 이런 거 아니겠죠? 양끝 쪽에 합은. 그니까, 음. 뭐, A, 이거, 이게 AK라고 했을 때, A1 더하기, 뭐, a 9 7를 뭐, 나오고, A, 아, 이건 거 같아요. 그렇게 한번 해볼래, 그러면? 네. 그래. 글쎄, 근데, 음, 해봐, 네. 일단은. 어? 어, 괜찮아, 괜찮아. 뭐야? 이러 이, 이, 이케. 이케 해서 이케. 자, <웃음> 빠르게 해결해주기. <주리>. 네. <웃음> 자.